진짜 식당에서 먹는 것같은데 고기 고기 넣었어 넣었어. 뭐 하나 줄까두개 쪽으로 는나추만 잘한 것 같아. 근 갈아서 그래서 지금 가라에서 일단 사서 오늘 먹으려고 있다고 해가지고 <놀람> <놀람> <놀람> 그거는 안 된대 아파가지고 여기 또 왔어. 는거 같은데. 이거 처음에 어아 네, 그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 문화 안돼요. 보면, 못 먹어 이거는 못 먹어 안된다잖아 예하고결혼해 그래. 예를 낳는피우시마도 핵 ế t bây g 우선 팀이 두번만로라 받아 클레어 레벨 된다 기회 베트 클레어 레벨. 저팀가 베트 클레어 커뮤니티. 이이 다짜 아메 베트 클어 아이가 다 나와. 빠파 진한. 에다가 리그 안에 빠빠한 c m e on, c e on, come on, c o m on, c e come